알아요? 아! 아, 아, 아, 아. 아 신나 우리 하니 우리 하니 봐봐 아. 아. 아. 아. 엄마가, 엄마가 하늘을 위해서 굴르기 해줄게 요티 굴기 재밌어? <웃음> 하니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타투랑 꽁지랑 데쳐야 좋아하지 않을까? 얘들아, no. 얘들아, 타투야, 하니가지 말고 엄마가 해줘. <웃음> 저 엄마가 무르을 기스로 배워왔어. 봐봐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하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하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봐니야아니 아니야, 좋니 아니야, 아봐봐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아 엄마 좀봐 줘. 얘들아, 타츠야. 타츠야. 저꿈자봐 봐. 아 얘들아? 타투야! 타투야 일로 와봐! 타투야! 오늘도카한발 있어! 하니는 좋아하는데 하니야! 거기 어떻게 흘러갔어? 아니야 한이형, 하니는 좋아하는데 이상하다? 그런 것 같지 않은데